네. 패치노트예요. 버블컵일 개최되고 그냥 성캡을준비다 두번째 핫타임하고요. 네. 버블컵 핫타임. 23일에서 25일이 어... 그니까 3월 1일에서 4일까지? 오. 네. 그렇대요. 이번주 금목 금토일이랑 다음주 목, 금, 토 일이랑 다음 주목 목금, 네, 목금 토일. 그렇게. <웃음> 온타임. 네. 서버 터지고요. 자. 외길의 혈투 리뉴얼. 님들, 맵 보이다시피 밸런스가 망했습니다. 일단, 여기 있거든요. 여기. 이, 잘 보시면. 네, 거긴 뭐가 바뀐 거야? 이렇게. 여기 올라가는 게 있어요. 아하. 네. 도 대체 내가는 그 맞지. 맵을 유추해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불팀 보이는데 여기 아무래도 가운데란 말이야. 근데 여기 위로가 <웃음> <웃음> 근데 이, 이 맵이 <웃음> 그 레드팀이 좀 유리하긴 했어. 근데 님들 하나 더 바뀌었어. 여기 고유한 사운도 여기가 뻥 뚫려 버렸어. 네 뚫렸습니다. 옆에밖에 못 쓰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업데이트 드디어 네 드디어 네 이제 여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면 이제 내일 패치는 9시부터 12시 근데 당연히 이게 진짜 일리가 없어 연장 연 연장 점검을 사용할거란 말이야 운영자가 네 믿지 마시구요 이거 뭐 버블컵 6시즌 뭐 이, 보상 7,500 주고, 이, 다, 다 깎여 나갔어, 이거 두 개. 어, 뭐, 바뀐 거 설명했고. 어, 깎여 나갔 그리고, 핫타임 이벤트 1.5배, 목에서 1, 6일까지 온타임 이벤트, 서버 터치기. 네. 근데, 여기서, L4HC, 고급이 아니에요. 안, 안 얻으셔도 돼, 이거. 그리고, 뭐야, 이거. 다 쓰레기 주네. 아, 이투명패 이거 얻어야겠다. 나 없거든. <웃음> 빠른 대장. <웃음> 올팡전 상시 오픈 적용? <웃음> <웃음> <이게 뭐였어? 웃음> 올팡전 상시 오픈이래. 아. 핫타임 맵 리스트. 이게 왜 핫타임이야? 핫랜덤이야 아, 이게. 핫타임. 아 핫타임이래. 핫랜덤이야 왜 이게. 한랜덤한랜덤 그니까 이게 한랜덤이자고왜 이게 한랜덤이 위에, 위에 네개 모르겠다. 그니까 위에 이거 위에 네개 네개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이거 이해가 안 되고. 이거, 이거 없애야돼. <웃음> 마일리지 매직받는 판매기간 연장 그니까 러 이제 현질 유도 기, 기간 연장이네. 연장 어 현질 유도 기간 연장 어. 보이스톡 채팅 차단 기능 변경 돼요. 여기 이제 그 이제 채팅 따로? 이제 손이 넣 채팅 입맞기대로 어네 기타 버그 쓰정 이놈의 버그는 맨날 수정이 없는 날이 없어 네. 끝 <웃음>